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단체보험에서 업무의 재해사망 보험금의 실질적 수익자는 유족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07다 70285 도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의 제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소외인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피고로 하는 데 대하여 소외인이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인에게 업무의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여 소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억 2천만 원을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인 지분 비율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상고 이유 제2점에 관하여 피고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들로부터 위 동의서와 각서를 교부한 점위 동의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과 원고들이 받을 위로금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것을 밝히고 있는 점 그리고 위 각서에서는 원고들이 동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영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은 위 동의서 및 각서의 교부를 통해 단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에만 동의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위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기속시키는 데에도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상고 이유 제 3점에 관하여 위보험금에 관한 권리가 애초부터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말하고 마치 위보험금 액수가 4,700만원에 불과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분구를 기재한 동의서를 원고들에게 제시하여 달인을 받음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위보험금 액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3 0 0 0만원만을 위로금 쪽으로 지급받고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기속시키는 데 동의를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원고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원고들 역시 위 보험금에 관한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면 위보험금에 관한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전제사항으로 당사자 사이 예정된 것이어서 상호 양고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었으니 명백하고 또한 그것이 원고들의 의사표시에 있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 역시 분명하여 원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